미스터트로트 3월 2일 방송에서는 최종 탑1을 확정지은 가운데 충격적인 결과가 속출했습니다. 감성거인 황민호와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김용필이 탈락하고 나상도가 막판 대역전극을 펼치며 1위로 중결승전에 진출하게 된 것인데요. 특히 에이스로 꼽히던 김용필의 탈락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반면 윤준혁과 공동 1 2로 탈락 위기에 있었던 송민준은 관객 점수 275점을 받으며 5위로 급상승해 중결승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우선 송민준과 장송호가 신유의 꽃물로 무대를 선보였고 마스터 점수와 관객 점수 모두 송민준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나상도와 황민호는 정동원의 효도합시다로 무대를 꾸몄는데요. 황민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나상도는 전체 순위 1위로 올라서며 반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또한 진욱과 이하준의 무대에서 진욱이 예상치 못한 적극적인 골반댄스를 선보여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박성훈과 송도현은 안성훈의 엄마 꼬드로 듣는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최수호와 길병민은 나휘의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를 선보여 듀엣 무대로 서의 좋은 평을 얻었습니다. 박지현과 윤준협은 진미령이 당신을 사랑해요로 라틴댄스 무대를 선보였고 관객점수는 박지현이 264점을 윤준협이 131점을 기록했습니다. 안성훈과 진혜성은 김호중의 애인이 되어줄게요로 경연을 펼쳤는데요. 그동안 볼수 없었던 애교 넘치는 진혜성의 볼풍성까지 역대급 반응을 얻었습니다. 김용필과 최혁진은 문의옥의 평행선으로 무대를 꾸몄는데요. 김용필의 실수가 더해지며 최혁진이 마스터 점수 130점, 김용필은 0점으로 김용필이 합산결과 탑10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최종 중결승 진출자 탑10순위 10위는 박성훈, 9위 송도현, 8위 안성훈, 7위 진혜성 6위 진욱, 5위 송민준, 4위 박지현, 3위 최수호, 2위 추역진 1위 나상도인데요. 나상도는 관객점수 합산전 5위였지만 316점이라는 높은 관객점수로 1위로 탑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상도는 1라운드 끝나고 사실 마음을 놨다. 그래서 2라운드는 준비한 것만 하고 집에 가자는 생각으로 했는데 너무 감사드린다. 열심히 하겠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중결승과 결승 단두 개의 관문만을 남겨둔 미스터 트로트는 목요일 밤 10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